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고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감동의 공간인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박물관으로서 구석기 시대부터 근대에 걸친 다양한 한국의 문화유산 40만여 점 이상을 소장, 전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대의 박물관이며 동시에 세계적으로도 상당한 규모의 국립중앙박물관은 행정조직법상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이며 가까운 곳에는 국립한글박물관이 있습니다. 시대와 주제별로 구분된 7개의 상설전시관을 비롯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테마를 다채롭게 선보이는 특별전시관, 오감으로 체감하면서 즐겁게 배우는 어린이 박물관 등을 갖추고 있는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박물관이라 할수 있습니다. 일곱 개의 상설 전시관에는 삼국시대 금관, 고려시대 청자, 조선시대 회화, 근대사진 등 국보를 포함한 소장품 12,000여점을 전시하고 있어 까마득한 선사시대로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시간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남긴 전통과 문화예술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근대적 성격을 지닌 박물관은 대한제국 황실이 서울 창경궁에 개관한 제실박물관이었습니다. 1907년, 순종이 경운궁에서 창덕궁으로 옮기는 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황제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창경궁의 정각을 이용하여 동식물원과 함께 박물관을 건립한 것이 시작이었는데 당시에는 오직 순종만 관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1909년 11월 1일, 창경궁과 동물원, 박물관 등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였고, 1910년 일본의 강제합병으로 인하여 창경궁의 제실 박물관은 1911년 이 왕가 박물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왕가 박물관은 황실에서 설립하고 운영하였고, 다양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를 중심으로 불상, 도자기, 회화 등을 수집하여 전시함으로써 공공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했습니다. 1933년, 덕수궁 석조전을 개조하여 만든 덕수궁 미술관이 세워졌고 5년 후에는 이 왕가 박물관이 석조전 옆에 새롭게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함으로써 덕수궁 미술관과 이 왕가 박물관이 통합되어 이 왕가 미술관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광복 후인 1946년에는 후신이라 할수 있는 덕수궁 미술관으로 다시 한번 개편되어 운영해오다가 1969년 5월, 최종적으로 국립박물관으로 통합되었습니다. 2005년 서울시 용산으로 이전하여 새롭게 출발한 국립중앙박물관은 약 3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공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의 본관동은 동관과 서관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길이 404m, 최고 높이 43m에 이르는 건물로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박물관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카페와 레스토랑, 주차장, 나들길등을 포함한 9개의 부속동, 봉관동 바로 앞에 드넓게 자리 잡은 거울목과 전통 염료식물원, 한글 박물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86년, 국립중앙박물관은 일제강점기 통치행정기관이었던 조선청독부 소재 건물이었던 중앙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1995년, 일제 잔재 청산과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 과정의 일환으로 중앙청 건물의 철거가 결정되었고, 미군 용산 기지의 골프장으로 사용 중이던 토지를 반환받아 조성된 용산 가족공원 내 새로운 둥지를 틀게 되었습니다. 당시 신축 건물을 짓는 비용은 4,100억 원 수준으로 설계는 정림 건축이 시공과 토목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건설사 다섯 곳이 함께 담당했습니다. 1995년 10월. 새로운 출발을 앞둔 국립중앙박물관은 설계한 공모를 진행하였는데 전세계 46개국의 건축가 850명이 참여하여 341점이 접수되었고 당시 김창일, 박승원 건축가가 이끄는 정림건축의 설계안이 1등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렇게 국립중앙박물관의 설계를 맡게 된박승원 건축가는 남과 북, 산과 물의 조화를 기본으로 어떻게 하면 가장 한국적인 박물관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선조들의 지혜를 얻기 위해 영주에 있는 부속사를 다녀와 그곳에서 자연미를 살린 질감과 독특한 공간 배치, 크고 작은 돌들이 어우러지는 조화에 감동을 받은 그는 국립중앙박물관 역시 먼 곳에서 가까워질수록 질감이 고와지는 성벽을 연상케 하는 모티브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자연과 인문, 환경과 기후 등을 감안하여 북쪽으로는 산이, 남쪽으로는 물이 흐르는 배산임수의 건물 배치를 선호해 왔습니다. 박물관은 입지 선택에서부터 대지 안쪽 깊숙한 곳에 남산을 북쪽으로 두고, 남쪽으로는 한강을 바라보는 전통 방식의 배치를 고려했음은 물론이고, 서울의 중심축이 될 용산공원 조성에 대비하여 박물관의 북측에 광장과 출입구를 배치하여 정면성을 주었습니다. 남산과 거울못 사이에는 안전하고 평온한 삼곽으로 구성하였고, 거울못, 미르포포, 배롱나무못 등을 통하여 용산공원과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녹지공간 속에 야외 석조물 정원, 종각, 전통염료 식물원 등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오늘은 세계의 박물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립중앙박물관 역사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